고기 쌉니다, 여기는. 이게 또한 4, 5시 나갈 거야. 4만원 가져가는데. 얼마씩이에요, 6만 원이에요. 6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요즘 수산시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좀 흔하게 볼수인 그런 어종들이 있어요. 아, 이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보통은 이제 자바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대왕자바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대왕발이랑 자바리를 이제 교미해서 이제 대왕자바리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제 보통 이제 중국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 국내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양식, 중국산 양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능성어하고 일반 자바리하고 굉장히 헷갈린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능성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양식이 많은데 능성어도 이제 일본산, 국내산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능성어를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크기가 좀 크면은 보통 대부분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금발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자발이에요. 자발이는 어 이게 보통 이제 자연산으로 많이 있지만 일본에서 양식한 그런 자발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얇상하게 생긴 자바리가 있는데, 근데 헷갈리시죠? 아, 이게 능성어인지, 대왕자바리인지, 아니면 진짜 자바리인지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십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능성어입니다. 줄이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예, 새로 나와 있고요. 이건 자바리예요. 이제 줄이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요대왕자바리는 줄이 있으면서도 작은 하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족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많이 헷갈리죠 근데 이제 밑에 거 이제 어떤 어종일까요? 네, 바로 이제 능성어입니다 줄이 이제 정확하게 가,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건 이제 대왕자발인데 대왕자바리를 먹을 때 주의점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은 맛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어떻게 해서 먹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 드리려고 구입을 한마리 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리뷰할 때만 해서 17,000원 2만원 했거든요 거의 두배 가까이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그 수산대전 해서 어 할인 받아 하고 구매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키로는 2.4키로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2키로 미만 짜리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한 2키로 이상 되는 거를 좀 구입을 해야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선은 손질할 때 장갑이 필수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은 뼈가 굉장히 억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지 되고요.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손질을 맡길 수 있는 데서 필렛으로 어, 필레로 어, 구매를 손질을 맡겨 가지고 가져오시는게 가장 편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손질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 치는건 조금 이렇게 빡빡해요 비늘이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는 이제 스키비기 라고 하죠 이제 껍질 을 이제 칼로 이제 벗겨내는 그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많이 두꺼워서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칼로 벗겨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양식 어종 들의 특징이 내장에 이제 지방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왕 자발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적당하게 있는 편이었어요 이 뼈가 정말 없어요. 이제 대가리는 이제 탕으로 쓸 거라서 이제 탕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 대가리를 반에 가르려고 했는데 혹시 집에서 탕을 끓일 때는 가르지 말고 그냥 통째로 넣기,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반 가르기 너무 힘듭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 탄거리를 준비했고요. 네, 숙성할 건데 숙성은 제가 통숙성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필렛 숙성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해동지로 감싸고, 그다음에 랩핑을 해서요, 30시간 있다가 꺼냈습니다. 네, 30시간 숙성된 건데. 이 해동지가 조금 이렇게 좀 말라 있죠. 그래서 제가 숙성을 하면서 처음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 사이에서 한번 갈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시간 정도에서 한번 갈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번 정도씩 이제 갈아 주는. 이제 보통 패턴은 그래요. 근데 해동지가 좀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는 수분이 그렇게 많은 생선은 아니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젖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포를 뜨고 있는데 가운데 갈비뼈 요거 이제 자를 건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힘을 엄청 주고 잘라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비뼈 제거할 때 윗부분에 보면 힘줄이 있어요 어, 근데 그 부분도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손질 해주는 것 어, 필레로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손질 난이도가 좀 있어요 힘이 많이 들으니까 기술이 많이 오지 하 않고 이제 힘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보면은 지느러미 살이 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어 제가 이제 분리를 했는데, 따로 먹어도 이제 좀 별미가 됩니다. 아니면 귀찮으면 붙여가지고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이거 따로 먹는 거 좋아해서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은 구이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손질할 때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좀 아, 식감이 좀 단단하겠다 아니면 무르겠다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지금 벌써 탱글탱글 해요 30시간 숙성을 해도 이 정도 탱글탱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 기름이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굉장히 기름이 많아서 맛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이용은 제가 칼집을 내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꼬챙이로 꽂았어요 이제, 화로에서 구워줬구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간, 그니까, 이, 구이 할 때는 저는 이제 소금을 좀 과하게 치는 편이에요. 짭짤해야지 맛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거뭇한 건 제가 토치로 한번 이제 그을렸어요. 이게 껍질이 그냥 이제 하얗게 돼서 별로 이게 모양이 안 나서 제가 그렇게 했구요. 네, 껍질을 데칠 건데, 이제 껍질에 붙은 칼, 살들은 좀 제거를 해주고, 데치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했는데 어, 다른 일반적인 뭐 생선 보다는 껍질이 두꺼우니까 좀 오래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네, 뱃살은 복막 부분은 좀 질길 수 있어서 칼집을 넣어주는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0시간 숙성회 준비를 했고, 자, 여기 남은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렛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숙성을 또할 건데, 해동지 사용하지 않고 숙성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숙성지는 해동지 없을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랩핑만 했습니다. 자, 30시간 숙성 대왕 자발이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장에 찍으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진 않아요. 이게 30시간 숙성이지만 식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로로 먹으면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숙성을 꼭 해야지 맛이 있어요 제빵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래서 숙성을 해야지 감칠맛이 올라온다는 거그점꼭 기억해 주시고 뱃살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뱃살이 있고 뱃살 윗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살이잖아요. 음. 그 다음에 등살이잖아요 뱃살 바로 윗부분을 먹었는데 아 이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가장 맛있을 수 있는 건이 지느러미살이에요 그 광어 지느러미살처럼요 입에서 톡톡톡톡 터져요 박수 나오는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뱃살은 적당한 그런 이제 기름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숙성하면 일반 자발이랑 굉장히 맛이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숙성하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영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질긴 생선 이렇게. 그래서 꼭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뭐 산지나 수산시장 가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필레로 이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숙성을 좀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구이 예요 근데 구이인데 이제 기름이 좀 밑에 좀 흘러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을 좀 갈아 가지고 준비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향이 좀 진하거나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 있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왕자마리는 제가 먹어본 결과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을 익혔잖아요, 대왕잡어래. 그러니까는 살이 단단해요. 음, 그러면서 씹히는 맛이 고소하면서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제가 껍질을 붙여서 했는데 이 껍질이 무슨 콜라겐 덩어리 같아요. 굉장히 탱글탱글해요게잘안 뜯어지지만 입에 집어 넣었을 때는 아, 이게 정말 그 약간 그 씹히는 그 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무로 드시는 거는 뭐 고등어나 청어나 뭐 이런 거 구, 그런 거할때 이제 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맑은탕을 또 끓여봤고요. 맑은탕 기본 들어가는 거 무, 양파, 마늘. 그리고 이제 참치 액젓. 이거는 꼭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리고 대파로 이렇게 해서 끓여줬고요. 자, 이제 50시간 숙성이 된 건데 제가 필렛, 요거 랩핑만 했던 거예요. 네, 이건 숙성제를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숙성지가 살이 좀더단단하고요 랩핑이 조금 더 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제 랩핑을 이제 하면은 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숙성을 짧게 한다는 거 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숙성지 같은 거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0시간 숙성된 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초밥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생선이 다 초밥에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뭐 취향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50시간 숙성을 한대방 자발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무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50시간 되면 좀 물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싼 자발이 그거로 대체로 좋은데요. 사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능성어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초밥은 그냥 평범한 음, 그런 초밥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이 대신에 좀 그런 맛을 낼수 있는 생선이라고 하니까 아, 먹을만하죠 맑은탕 맛은 요뭐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고 깔끔합니다 음, 기름지지 않는 깔끔함이 있고요 익혀 먹은 살, 구이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살이 단단해서 식감도 탱글탱글하니 좋습니다 네, 비싼 자발이 대신에 자발의 맛을 낼수 있는 대왕자발이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혼동하기 쉬운 그런 생선 중에 하나죠 오늘 배운 것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어떤 생선일까요? 네, 무늬가 고등어 보니까 이건 능성어죠 그리고 불규칙한 그런 무늬가 있으면 자발이 그리고 정신없는 하얀색 반점과 줄무늬가 있으면 이건 대왕자발이예요꼭 숙성해서 먹어야 맛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